자 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아 상처난 것 때문에 너무 아파. 자 여러분들 2020년이 솔직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2020년이 이제 곧 끝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로블룩스에 과연 얼마를 질렀는지 그리고 지름 만큼의 어...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이... 계정에 얼마나 그... 썼는지? 썼는지? 아니다. 그 계정을 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로블록스를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사실. 9월달에 시작해가지고 9, 10, 11, 12 4개월이네요. 예, 4개월인데 4개월 동안 과연 얼마를 썼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비고 같은 경우는 대략, 150? 150만원인가? 어, 그 정도를 썼었는데, 로블록스는 사실 이벤트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 돈을 많이 쓰긴 했죠. 예. 자, 그럼 4개월 동안 제가 과연 로블록스에서 얼마를 썼는지 한 번, 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총 로블록스 이첫 번째 아이디, 본계정에 쓴 돈은 짠 44,510 로벅스를 현질했습니다. 44,510 로벅스면 얼마요? 이게 말로벅스가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어, 아, 11만원? 한 40만원 정도. 어, 첫 번째 계정에서는 약 40만원 정도. 4개월 동안 대략 한 달에, 음, 10만원 정도 쓴 거네? 음,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 제가 계정이 여러분들 3개죠? 자, 두 번째 계정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어, 자두 번째 계정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썼네요 음이 계정에는 별로 안 썼습니다 이 계정에서는 7390 로벅스 정도를 썼네요 7390이면은 한 이것도 7만원 정도? 한 7만원 정도 어 7만원 정도 쓴것 같네요 음, 7만원 8만원 어, 그쯤? 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 현질 한 거는 요 정도. 현질 한 거는 대략 55만원? 어, 55만원 정도 된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아니다. 아, 40, 48만원이구나. 어, 48만원 정도 되는 걸라고 봐주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지급해 주신 로벅스가 더욱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포함을 하면은 대략 50만원 정도는 될것 같네요 음자 50만원 정도 쓴 계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자 그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50만원 쓴 계정은 얼마나 좋을지 자 첫번째입니다 일단 챔피언 같은 경우는 사스케 아스나 곤 멜리오다스 샹크스 이치고가 있습니다 음 전설 하나 전설 네개 아니 신화 네개 전설 두개받으시면 되고요 자 오라 같은 경우는요 피닉스 오라 사쿠라 오라 라이트 오라 엠버 오라 레그? 레그? 레고 오라 데몬 오라 어 오라 같은 경우는 제일 윗등급에 있는 오라 두개를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두개다 자 그리고 스킨 검 스킨입니다 아무 갖고 있는 그 파이팅 패스에서 갖고 있는 것들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자 파이팅 패스에서 얻을 수 있는 것 포함해서 우리 이벤트 때 얻을 수 있었던 검도 하나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어? 자 그리고 갖고 있는 게또 이거죠 스페셜들 네 가지고 있는 거 스페셜을 번 받구나. 제가 갖고 있는 열매는 어킹 프루츠. 이게 용룡 열매인가? 이게 뭔 열매였지? 이게 용룡 맞죠, 여러분들. 그치. 어 용룡 열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블러드라인 같은 경우는 나인텔. 우리 쿠라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같은 경우는 별로 두지는 않아요 어, 얘 바꿔야 돼얘 바꿔야 됩니다 어, 얘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갖고 있는 퀵퀵차지 같은, 같은 경우는 오버홀 가지고 있고요 소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제가 없어요 음. 그리고 검 능력 같은 경우는 나이스카이 소드 그검 스킬이죠 음. 가지고 있고 이것도 바꿔야 돼요 이거 그 카네키 맞나? 그 도쿄구에서 쓰는 그건데 바꿔야 됩니다 얘도 그리고 마지막에 갖고 있는 마법 같은 경우는 데몬으로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여러분들 저거 바꾸고자 어디보자 이거 스탠드 바꾸러 갑시다 스탠드 스탠드가 어디였더라? 여기지? 어 여기있다 찾았다 자 일단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게 내가 갖고 있는게 뭐야? 매지션 여기 있네 18.2 음 바꿉시다 자 바꿔보도록 하죠 뿅음 22% 안좋아요 바꿔 이것도 바꿔야죠 아까보다는 밑에 더 높은 등급이긴 한데 그래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습뿅아 다시 위등급으로 올라갔어 아. 자 다시 얍 이것도 전설 등급 하나는 뽑은, 뽑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아까 그거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 얍뿅 뭐지 이거 어, 4.56% 아 4.56%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보석이몇 개지? 아이 정도면 충분하겠네 다섯 번 정도 더 뽑을 수 있으니까 돌려봅시다 타임? 오 같은 등급이긴 한데요 그래도 전설로 뽑읍시다 음뿅 다음 아 제일 위에 있는 걸로 바뀌었네 자 타임! 아 다시 타임으로 돌아왔네? 음... 아니야 이거 바꿔야 돼 뿅! 아! 다시 퍼플 나왔어! 얍! 아 이거 또 동, 중복이다 이거 이거 위에 이렇게 여러분들 뭐 다시 돌려준다고 뜨는 거 중복이에요 음음 음. 어! 시간 없다! 이럴 때 치카라 다시 얻는 방법이 있죠. 네.